오늘 113문입니다 113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열 번째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새 마음이 들어온 사람, 성도를 말하죠. 성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커요? 아니다.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좀 보세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성도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어, 가장 그 어, 거룩한 자리에 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다음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겨우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우리가 신약에 오면 그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도 또뭐 그 금세 가장 그 경건하면서도 칼빈적 그 신앙 안에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도 순종을 겨우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왜그 그 교리는 이렇게 순종을 겨우 시작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런 믿음의 거장들로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이들을 향해서 겨우 순종을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어, 누구는 이만큼 살았고 누구는 이만큼 달라, 다르고 변했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다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 왜나 그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신으로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이 나는 너, 너와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위의 다른 탐심,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시고 전,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때 이때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수준 앞에서 볼때 그냥 우리는 성도라 가장 그 탁월했던 성도 어느 누구도 겨우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만큼 살았습니다 난 누구보다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에, 저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네, 겨우 당신이 예, 하나님을 음, 겨우 안 겁니다 그 겨우 안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 된 거였죠? 예, 예, 십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덕분에 아, 십계명의 율법의 삶을 살아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사리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그들을 나오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구원받았죠. 엑소도스 했죠. 그리고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준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고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자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지를 10개명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수 있는 겨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겨우 아는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음, 왜 순종을 겨우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을 그냥 그이 어렵잖아요 이 십계명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면 이 어려운 십계명을 왜 순종을 이것도 순종도 겨우 시작한 순종이라고 점수도 안 쳐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하라고 하신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면 그때 우리 안에서 갖게 되는 참 소망이 생깁니다. 완전한 소망 때문에 이 겨우 시작되는 순종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소망. 뭐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우리의 참된 우리의 진짜 모습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안됩니다. 안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더 깊이 알수 있을까요?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잘 이해 못하지만 <웃음> 공부를 그, 잘하는 친구,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아요. 뭘 알죠? 네. 그 참, 그, 시험을 볼때 속상하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 때문에 끙끙대요. 공부를 안한 친구는. 어차피 뭐 생각 안 하고 문제 봤잖아요. 찍으면 되잖아요. 공부를 한 친구는. 이게 찍어도 이게 사지에서 두, 두 개로 좁혀가지고 더 힘들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차피 찍으면 편한데 공부를 하면 더 힘들죠. 갈등이 오고. 그나마 찍었는데 또 틀리고. 이럴 거면 안할 걸. 아, 안 된다.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해봐야 돼요. 공부가. 나는 이 세상에서 참 제일 쉬웠습니다.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죠. <웃음> 공부는 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신앙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이 말씀 지키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요. 아니, 뭐, 기독교 생활이 뭐, 이렇게 어려, 뭐 어려워요. 뭐, 그냥 하면 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정말 그래요? 그건 종교 활동이고 기독교 신앙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로 하여금 안 된다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이 겨우 시작하는 순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해보면서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아,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구나.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진짜 바라고 소망하죠. 죽음을 공포스럽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고 이 두려움을 설레임과 어 기대감과 그리고 어 황홀스러움과 아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죽게로 달려가고픈 그런 마음 이게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하면서 절망할 때안 되는 문제 앞에서 아이 땅에서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뵐 그날이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거죠? 요한일서 한번 우리 같이 가봐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주의를 딱 끌어모으시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라, 집중해 보라, 들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 죄를 안 짓고자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성결한 삶을 살려고 피흘리까지 죄와 싸운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 모습을 입고 오시는 그의 참모습을 뵐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로서 싸우는 거죠. 왜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될 소망을 향하여서 붙들게 되고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망 가운데서 겨우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겨우 시작하는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소망 없이는 시작도 안 하죠. 소망을 갖고, 어, 안 되는 이 문제인데 순종을, 걸음을 떼서 시작하는 이것이 이것이 결코 헛되거나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는요 이 싸움 안 합니다 죽으면 음뭐 죽으면 그 다음 일이지 하면서 영광스러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 신랑 대신 주님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나도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답게 교회답게 단장해야지 싸워야지 애써야지 절제해야지 순결을 지켜야지 이게 이 세상에 속해, 속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요 이게 시작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 최근에 그 이제 하이델베르크 말씀 속에서 제가 성도들의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랬 예전에 그랬듯이 막해 자기한테 좀막 싫은 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막 이렇게 하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듣고, 맞장구도좀 쳐주고, 적당하게 이제 서로 어,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고, 뭐, 뭐. 같이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주고, 뭐. 그래, 그랬는데 마음에, 아, 그래. 예, 똥파리는 어디에 앉지? 그 생각이 딱 들어와서 우리 나한테 이 소리 하지 말아라. 예, 나 듣기 싫다. 음. 그랬다고 그,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런 걸음을 시작했다고 어, 용서하는 문제도 어, 그래 용서해야지 싫은데 내가, 내가 용서를 빌것 같, 빌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일만달란트를 먼저 용서받은 자의 은혜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알아야만 내가 용서해 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용서한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죄인되었을 때 그렇죠? 아직 내가 경건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그를 먼저 용서하자 상대방이 묻더래요. 용서 내가. 뭐, 뭐 잘못했는데. 아, 내가 그냥 몰라.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잘못했어. 난 네가 잘못한 게 뭔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난네 용서 못 받아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이게 순종을 겨우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상대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야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괜찮음과 넉넉함과 자기로서 그냥 하는 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나타난 성품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볼때아 내가 내가내 힘으로 또 내가 나의 어떤 그 존재로서 그를 용서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죠? 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어, 그 114문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겨우 시작한 순종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부분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아, 못 지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세상에살동 안에는 어떠한 이도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 어떤 이도 그냥 겨우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배워가고 조금 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답은. 이 겨우 순종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거예요 태도 네, 태도가 뭐라고요? 첫째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첫째 뭐예요? 굳은 결심으로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굳은 결심으로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 굳은 음? 결심 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 이것을 마음에 깊게 그것을 내 마음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살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굳은 결심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뛰어,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생명이다 이길 벗어나면 사망이다.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생명이다. 나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가겠다. 굳은 결심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네.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 어차피 못 지켜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럼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은 거니까 노력하여 보면 되겠지 그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굳은 결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내가 살겠다. 그 마음부터 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굳은 결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지 뭐. 이대로 살아내면 감사한 거고 못 살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런, 그, 그런 출발은요. 이런 굳은 결심 없이 출발한 것은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질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안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조각되지 않아요. 자기만 늘 있어요. 그 많이 듣고 있던 말씀 앞에 순종에 대하여 굳은 결심을 하고 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잘알 거예요. 속상하죠. 왜내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지지 않고 예수가 없이 자꾸만 나는 그냥, 그 그냥 말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꾸만 흘러만 가고 말씀 앞에 번번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인생을 사나 왜 그래요? 굳은 결심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벗어나면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십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너 이렇게 살아, 살아봐 좋아 그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자지 이렇게 안 살면 너는 행복하지 않아. 너는 만족되지 않아. 이렇게 안 살면 너는 마음의 깊은 절망과 마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되는 절망은 기쁨으로 연결돼요. 근데 네, 말씀으로 안 살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요. 그 절망이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피흘리까지 말씀 앞에 부딪혀서 살아보세요. 절망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싸워본 사람만이 맛보는 은혜예요. 이런 굳은 결심이 누구에게만 생길까요? 그래, 나 결심했어. 그러면 결심이 생기는 걸까요? 에스겔서 11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요, 어, 하나님께서, 어, 약속해 주시는 이새 언약 속에서 벌어지는 이게 거듭남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중생 거듭남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고 현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새영 새 마음 부어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옛 사람, 옛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애기 피부와 같이 이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돌같이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도 뭐 그냥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파와요. 그게 어떤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준 중생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감각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심을 한다고요. 아프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지켜야지. 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부딪혀 오잖아요. 이전에는 부딪혀도 쓰라리지 않으니까 결심하지 않죠. 그럼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목적 우리가 중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중생해야 천국 가는구나. 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잖아요. 그 예정된 자기 백성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새 마음 새 영을 자기 백성인 교회에게 부어 주실까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도록 말씀대로 살아서 윤례를 지키고 규례를 행해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그 수준과 성품에 신의 속성,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된다고요. 그래서 중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쓰라린 마음 주셔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고픈 그 귀한 마음을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라 주어질 수 없어요. 굳은 결심 누가 해요. 새 마음 새영 중생한 자들만이 가능하다. 거듭났다. 그 무슨 소리일까요?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대체 거듭난 게 뭐야? 뭐가 거듭난? 나는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알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뭐, 뭐가 뭐 이렇게 막 거듭난지가 언젠지. 그러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수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도다. 그렇죠.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상이 있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빵봉지가 날리고. 그렇죠. 현상이 있잖아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현상이. 그 현상이 뭐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본성.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나의 어떠함을 내놓는 것이 본성이에요. 체면, 자존심, 나의 그럴싸함. 이거로 내놓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본성이 바뀐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라려져서 뭐가 나와지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본성이 바뀐 자는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로 나온다고요. 예수로 우리가 어 우리의 그 본성이 바뀐 자의 현상 결과물은 이옛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버린 그헌 마음 옛옛 마음과 교전을 치루어요. 교전을 전쟁을 한다고요. 어떤 전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은 결심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내지 않고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오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거듭난 사람은 보면 말씀 안에서 늘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보면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예수가 보여요. 그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가 대화를 그와 시작을 하면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데 말씀을 가지고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나는, 늘 내가, 나는 내가 볼때내 생각에는 나는 그런데 정말 중생하면, 거듭나면, 본성이 바뀌면 뭐가 나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겸손케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이 선택을 거부하게 하는지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가 자꾸 고백되어진다고요 이게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게 현상이에요. 증거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말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해 가면서 거기서 내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문제로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두 번째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두 번째가 우리 겨우 시작한 순종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계명 앞에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납득되고 내가 볼 때, 그래, 이건, 이건, 맞아. 이게 칼바르트 신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아니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산상설교라든지 이런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개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셔 걸을 수 없지 예. 그거는 그냥 멀리서 어, 제아들이 멀리서 잠결해 본 것이지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따라가죠. 창조주요. 그리스도요. 구속주로만이 아니라 로드로. 우리의 주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 말씀 바깥으로 밀어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좀 전에 말한 것처럼 거듭남은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할때뭐 그 갑자기 뭐그 어? 이전에는 그뭐 교회에 안 나왔는데 뭐 교회 나오게 됐고 뭐뭐또 어떤 행위를 안 했는데 뭐 행위를 하게 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이 변화됐느냐의 문제예요. 거듭남은. 그래서 보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겠다. 이것은 아직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해서 이거는 내가 순종할 거야 이 정도만 내가 순종할 거야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때 우리 안에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많아요. 어, 많습니다. 예. 거듭나서 순종하는 것과 어, 윤리와 도덕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겠죠. 거듭나서 순종하는 것과 거듭나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순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 산과 바다로 두루다니다가 한 사람 한영혼을 얻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산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대체 무슨 차일까요? 거듭나서 하는 순종과 윤리와 도덕으로 하는 순종과 차이가 뭘까요? 순종하는 이유가 달라요. 거듭나서 하는 순종은 본성이 바뀐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순종합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른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신의 그 이성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어, 관계적인 것도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도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순종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고 내가 드러나면 순종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본성이 안 바뀌어도 해요. 근데 본성이 바뀌어야 할 지점에 가서는 윤리와 도덕으로 순종이 가능해요? 거기서는 멈추는 거죠. 윤리와 도덕으로 흉내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기에 그토록 주님 좋다고 쫓아왔던 이들이 다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여기선 분명하게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고, 이 본성이 중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걸음을 못 떼요. 어떻게 이걸 내려놓고 가?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 어떻게? 내가 이 소를 몰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놓고 가? 내 부모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죽은 자에게 지내라고 하고 나는 어떻게 이게 윤리와 도덕으로는 말도 안 되죠 부모 장사 지내고 가야 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로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윤리와 도덕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거듭난. 그래, 거듭났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레아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상고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면 이게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해석이고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관계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그죠? 가르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섬기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섬기는 목사를 에,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 그 모습이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았구나. 이 싸움을 정말 여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 무조건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과 약점에 대하여 어, 목회자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똑같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가려지지 않도록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장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거듭난 자로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몸부림치며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고 지는 어떻게 사는데? 지나 자라라고 해. 이런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바뀌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부드러운 살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살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데 거기다가 쟁기 딱 뭐죠? 밥그릇 같은 거 하나 엎어놓고 있어보세요. 물이 들어가나요? 우산 쓰고 있어보세요. 몸에 말씀이 졌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개명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아, 아시죠? 어, 무엇 하나 일부 말씀만 지키고 다른 말씀은 안 지키면 전체 안 지킨 거예요. 어, 보통 그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거듭났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어떤 부분에서 정직, 그래, 정직. 정직을 강조하고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이 바람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정직은 뭐였던 거예요?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정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그죠? 내가 어느 한 것에 있어서 성실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범하고 있으면 내 본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개명 안에서는 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누구에 대해서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가 왜, 그러, 왜 그래요? 진짜 거듭나서 본성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 자기의 전체 모습 앞에 어느 하나는 내가 지키고 있어도 다른 말씀 앞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지켜서 해내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시어 그게 아니라, 어, 살아났으면, 내가 너를 살려냈으면,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체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 예. 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새 마음 새 영이 내 안에 부어져 있다 그것이 들어와 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해요 새 마음 새영 중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프고 못 살아도 다시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기어가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서 내 수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높구나 크구나. 내가 이 말씀 몇 가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수 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해야겠구나. 말씀 앞에서 거듭난 자로 하늘의 생명을 살아내야겠구나. 이 복된 굳은 결심이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거룩과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영원한 성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그 수준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다듬어 가도록 빚어내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새 마음 새영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굳은 결심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이 자리를 거듭난 이 생명 그 주신 그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 주님 품 안에서 흐느껴 오를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쌓은 우리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에덴 개혁장로교회 귀한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붙들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거듭남의 생명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며 거룩한 천성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